그래서 이제는 요양원 방문도 가능하다는 점 아, 인원수 제한은 있겠지만 결혼식하고 피로연이 가능해집니다 오잘 네. 됐네요 네, 뭐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어, 그 다음에 이번 주 뉴욕에서 이 코로나 관련한 제재 완화 소식이 대거 들어와, 들려왔습니다. 음. 확실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네. 좀 이제 완화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먼저 2월 26일부터 뉴욕시, 뉴욕의 경우, 뉴욕, 뉴욕 시의 경우입니다. 뉴욕시리의 경우 실내 인원 제한이 원래는 25%였는데 그렇죠. 35%로 늘어납니다. 네, 뉴저지랑 같아지는 거예요. 네네. 뉴저지도 이제 실내가 35%인데 뉴욕 시도 역시나 음? 늘어나고 뉴욕 주는 원래부터 50%였는데 네. 어, 그건 계속해서 네. 유지가 되고 있고요. 롱아일랜드 네. 네. 사시는 분들은 뭐 거의 뭐 음. 50%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. 네. 그다음에 요양원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. 사실 요양원은 좀 어려웠거든요. 네. 그래서 어, 이제 가능해졌는데 이게 어, 뭐 뉴욕 주뿐만 아니라 이게 연방 차원에서 내려진 명령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있는 요양원들이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음. 뭐 친구라든가 오. 다 방문이 가능하고요 어, 그 대신 뭐아 그리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뭐 공연 그 하시는 분들 그발런티어 하시는 분들 학생들도 특히나 뭐 연주를 한다거나 맞아, 맞아. 뭐 노래나 이런 것도 다 아마 가능해지지 않을까 오. 어 대신에 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권장사항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가, 경우에는 네네. 그러니까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뉴욕주는 대신에 요양원 안에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들을 좀 마련해 둔다고 음. 하니까, 어, 뭐 요양원 별로 좀. 위험하다 싶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검사를 뭐 하실 수도 있고. 네네. 그래서 이제는 요양원 방문도 가능하다는 점. 아, 부모님 요양원 계신 분들 중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가지고. 그렇죠. 굉장히 소발이 하시는 분 많았는데. 잘 됐네요. 네, 음. 쉽지 않은데. 네. 어쨌든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이게 네. 가능하다는 거. 네. <웃음> 그 다음에 대학들입니다. 뉴욕주 대학들은 매주, 매주예요. 매주, 매주 음. 교직원하고 학생 포함해서 학교 전체 직원들이 최소 25%가 코로나 검사를 해야지. 지만 대면 수업이 가능했습니다. 어, 그런데 이제는 그 2주 동안 네네. 학기 중에 2주 동안 그 코로나 검사했는데 양성 비율이 5%를 넘지 않는다. 이러면 어 굳이 으흠. 매주 25% 안해도 어, 대면 수업이 이제 가능해집니다. 어... 예. 그 대신 만약에 어 어느 교는 그 그25프로가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. Mm -hmm. 만약에 그런데 그 코로나 양성 비율이 비율이 아니에요. 그냥 100명 이상의 양성 환자가 나오면 어 이런 경우에는 못 합니다. 아 비율이 아니라 그냥 예, 100명 예, 명 이상이면. 네. 그러니까 어 매주 20, 매주 25% 이상이 검사하는거는 계속 할거예요 아마 네네. 하는데 대신 이제는 그거를 25%가 하느냐 안하느냐가 대면 수업 의 기준이 되는게 아니라 음. 어, 양성자 비율이 5%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가 그, 기준이 음. 된다는거죠. 그 대신 이것을 대학들이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나온다 그럴 경우는 금지가 된다는 네. 내용입니다. 대학들도 이제 서서히 문을 열고 있는것같고요그 음.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. 박클레이 나 베디슨 스퀘어 가든 같은 그 대형 경기장 어 공연장들이 2월 2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고요. 어 그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검사 어, 음성 확인서 꼭 필요하다는 거, 그다음에 10%를 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조건 음. 있고, 어 그다음에 그 3월 중순부터는 네. 이제 좀 인원 수 제한은 있겠지만 결혼식하고 피로연이 가능해집니다 오, 잘 됐네요. 네, 봄에 네. 이제 결혼할 계획 있으신 분들은 추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오, 그동안 결혼식 미루신 음.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, 네네. 오, 잘 됐네요. 그, 그렇죠. 네네. 이제 3월 중순부터는 그런 것도 시작이 네. 된다는 거. 이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한 제재 완화 소식들이고요. <목소리>